엄마가 한국인 아빠가 미국인 부와 라드상둥이의 TV 미국 한국 호여상둥이 구독해주세요 <목소리> 어? 외국인다! 엄마 사람이에요? 아 진짜 통화하다 내인생 외국인 처음이에요 이런 사람? 바로 이런 컨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컨텐츠는 길에서 외국인이라고 오해받았을 때 대처법, 대처법! 보시기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한 번만 꾹꾹 눌러주세요 구독! 알람! 부탁드려요! 어! 전화 왔다! 어! 여보세요! 어! 친구야! 아! 요즘 내가 가짜사랑이 진짜 재밌게 보고 있거든 나 가짜사랑이에서 공역전 진짜 왜 그러네 진짜 민폐야 공역 너그명대사 알지? 너 인성 문제 있어! 아 그리고 진짜 재밌 그리고 나 제일 좋은 점이 가브리엘이야. 가짜 사에서 가브리엘 너무 재밌어. 그리고 나 요즘 이런 이게 유행한 다며 구독! 알람! 부탁 드려요! 어? 정화왔네아 어, 여보세요. 친구야. 어. 아밥 먹자고 같이 좋지. 어나 오늘 아침은 청국장 먹었어 아, 진짜 구수하더라고 참 구수 아어 나는 오늘 약간 개불이 생기는데 아 곱창 먹자고 그래 곱창 이국가르풀 아 오랜만에 좀윙하한데 까내 한번 들어봐야겠다. 바꿔야겠다. 여보세요, 거기, 리노한거 꾸메상 등이 구독과 알람 설정, 설명까지요 네, 저, 선수좀 해주세요. 완, 완전 약간 동양미가 풍기는 그런 성향으로. 아 동양적인 성향. 제가 동양이는 아니요 네, 감사합니다. 지금 바로 하러 갈게요. 뭐, 나 동양이 아니지나 동양이 아니네? 오늘 천단지검은현 누루왕 지부지수 넓은 홍허 칠황 구독 알람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스트리머입니다 그래서 오늘 길을 가다가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이 외국인이냐고 물어봤을 때대처법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옆에 있고요 생방송 모주절입니다 송모씨 아니고요 라이브 진짜 아니고요. 진짜로 하는 겁니다.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외국인 같나요? 예스 제가 왜 외국인 같나요? 아 네! 미국 한국의 상생님니 후원을 감사합니다. 구독 알람 부탁드려요! 나 외국인 아니라고! 내가 아직 외국인으로 보이니? 엄마 나이가 나보고 외국인이네 영상 재밌게 봤으면 구독과 알람 설정 진짜 한번만 해주세요 돈안드는거니까 구독과 알람 제발 한번만 해주세요